안녕하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중국 찬양을 통해서 중국어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단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할렐루야 라이 짜메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이런 곡입니다. 중국인 어, 작곡가 중국인인데요. 제가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번역이 잘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노래 가사에 맞춰서 번역을 해봤습니다. 같이 함께 노래도 배우고 찬양도 배우고 또 중국어도 배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번째 글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인데요 어, 중국말로는 할리루야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음가가 비슷한 글자들을 붙여서 이렇게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하리루야.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리루야. 하리루야. 하리루야. 하리루야. 하리루야. 하리루야. 하리루야. 하리루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두번째 단어입니다. 라이. 라이 lie. 라이는 오다 라는 뜻입니다 오다 라는 뜻인데요 보통 동사 라이가 오면 타 라이 그가 오네 그가 온다 이런 뜻인데요 월라이 어떨 때는 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월라이 바 내가 그일 내가 할게 월라이 월라이 바 월라이 정리 월라이 소스 월라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두번째는 동사 동사가 사용할 때 앞에 있는 동사를 라이나 혹은 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다 라는 동사 취와 라이가 자주 사용되는데요 자, 이렇게 용법이 참 많은 단어들입니다 간단한 단어이지만 참 복잡한 어, 사용법이 참 많은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라이라는 동사와 짜메 찬양하다는 동사가 두개 붙여서 찬양해보자. 찬양하려고 한다. 이럴 때 강조해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가 사용되지 않고 그냥 짠메 해도 말이 됩니다. 어떨 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라이 짬메. 웜은 라이 짬메. 웜은 찬양하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라이 짬메 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라이 짠 메이 주. 같은 의미가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 짠 짜메, 메이, 짠메는 어떤 뜻인가 보겠습니다. 짠 짜메, 메이, 짜메, 짠 메이, 짠메는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짠 메이, 짠메 짠메 짠매, 짠매. 네. 그럼 우리가 짠매도 알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 여러분이 모르시는 단어. 주, 주. 주님 할때그 주입니다. 우리말은 말과 같죠? 같은 발음인데요. 우리가 삼성만 지켜주면 됩니다. 주, 주.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단어들은 지금 다 알게 되었는데요. 한번 노래를 잠깐 배워보겠습니다. 할리루야 라이자메주 할리루야 라이자메주. 네,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리루. 야 라이자 메주 하리루야 라이자 메주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배워 보겠습니다. 똑같구요 여기서 새로운 단어는 예수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에 예수.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워더, 워더라는 말은 나의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노래에서 이 듣자, 이 듣자 구조 조사는 발음을 더로 하지 않고요, D로 발음을 냅니다. 워디, 워디주, 워더주, 또양것도 거기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데, 어떨 때는 이걸 D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우리 다시 한번 노래를 불러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라이자 메주 할렐루야 짬메 예수 어디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릴루 찬메주 할렐루야 찬메 예수 어디주 할렐루야 주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 예수 나의 주네그 다음 세 번째 나 하고요 나 향我的 주가오상소 향은 뭐뭐를 향하다라는 뜻입니다. 시앙 워드 주 나의 주님을 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시앙 뭐뭐를 향하다. 시앙 뭐뭐를 향하다. 시앙 시앙 뭐뭐를 향하다. 주님 나의 주님을 향하여 그 다음에 까우주 까오쥐. 까우쥐는 높이 들다라는 뜻입니다. 까우주 오주 높이 들다. 꺼지. 고지고지고 네, 잘하셨습니다. 수강 수강 어, 이수인 수강 수강 수강 수강 수강 수손 수강 수강 수강 수강 수강 수강 수쌍 수강 수 자두 손을 높이 들고란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높이 든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시앙 또는 하, 몸을 향하여 나의 주님을 향하여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취시 취시 취시 취는 지치시 설명음은 우리 전에 배웠죠? 쥐치씨 설명하면 뒤에 위 발음이 올때 표현을 표시를 우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음은 위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쥐씨, 쥐씨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발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쥐씨, 쥐씨, 쥐씨, 쥐씨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시앙 워드 주 나의 주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그리고 찡바, 찡바, 찡바이라는 뜻은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찡바, 찡이라는 말은 공경하다 이런 뜻이고요. 바이는 예배하다. 그래서 이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찡바, 찡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노래. 배워보겠습니다. 我我的主高我的主拜我我的主高我的主拜我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우리 반복입니다 워샹 워디주 가오쥐 샹쑤 샹 워디주 징밟 자 여기 샹 나의 주님을 향하여 들다 두 손을 높이들어 샹 워디주 나의 주님을 향하여 경배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마지막도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워샹 워샹 워디주 우쥐샹소샹워디주 팅바 주. 자, 우리 그럼 전체 곡을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이짜 메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자 같구요 할렐루야 짠메이 찬양하자 예수 나의 주워더워디주我的主 ,我的 주 .我的 주. 그리고 나는 워 시앙 워더주 나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까우 쥐상소 손을 높이 들고 시앙 워디주 나의 주님을 향하여, 취시, 무릎을 꿇고, 징바이, 경배합니다. 워, 샹, 워드 주, 우지 샹쇼, 워, 샹, 워드 주, 징바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래를 한번 전체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할리 루야, 라이자 메주 할리 루야, 아메주 할렐루야, 아메주 할렐루야, 짠매 예수, 我的主。我向我的主高举双手，向我的主敬礼敬拜。我向我的主高举双手，向我的主敬拜。 할렐루야 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예수 나의 주나 주를 향해 두손 높이 들고 주를 향해 무릎 꿇고 나 주를 향해 두손 높이 들고 주를 향해 경배해 나 주를 향해 두손 높이 들고 주를 향해 무릎 꿇고 경배해 나 주를 향해 두손 높이 들고 주를 향해 경배해 하리루야 날짜 메주 여러분 할리루야 라이자메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으신 주님의 양들입니다. 여러분 할리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